이게 사골, 이게 사골세개썰은 거야. 세 개. 엄청 싸. 이게 이게 사골세개 이게 이게 삼만 원하고 3만 이 잡뼈. 원? 봐봐, 봐봐. 오. 잡뼈 이거다고 해서 삼만 원이야. 엄청 싸지. 싸네. 음, 엄청 싼거 이거. 어, 많이 샀 이거 이거 이렇게. 음. 이거 이거, 이거 사골세개 썰은 거고 이거 잡뼈는 이게 드으어 주는 거야. 이렇게도 3만 원. 어 이게 자꾸 그 마트에 살라면 이게 또 5만원씩 되겠다 응. 그럼 엄청 이게, 이게 합쳐 3만원이야. 얼마나 좋아? 이거는 살이야. 이거는 도가니. 아 도가니. 그소 앞다리, 음. 무릎, 도가니야. 이게 두 개야. 두개한 벌. 음. 한 마리 한 마리에서 이거 나온대. 도가니 두 개. 아아 지금 붙었어 이렇게 두 개가. 붙었어. 아. 이게 두 마리 도가니야. 이게 두 마리 도가니야. 해가지고 딱 펼친 거구나. 어, 이거 한 마리. 이거 한 마리. 두가니야. 음. 이게 심줄이야 다 심줄 음. 이래서 이게 몸에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싸고 좋네 엄청 싼 거야 이거 음, 완전 싼데? 이거를 사 먹으려고 그래 봐 이거 몇 십만 원씩 된다 음.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네 이건 아, 이제 핏물을 빼야 돼 핏물 빼고? 지금 음. 핏물 빼려고? 핏물 빼려고 물 붓는 거야 핏물을 빼야 돼 약간 어, 좀 미지근하네 아, 어, 미지근한 물 해야 돼 음. 우리 딸이 꼬리뼈를다 다쳐가지고 뼈가 빨리 붙으라고, 이게, 솥, 사고라고 도가니하고, 끓여다 불라고 이렇게 하용. 이제 당가라 응. 음. 담가르면 돼. 야, 피부 싹 빠졌네. 응. 음. 밤새도록 담가랐어 이거. 아, 이거 하얘졌네. 도가니. 응. 음. 이게 한 번이야. 소한 마리야, 이거. 무릎, 무릎에서 이거 하나 빼낸 거. 응. 음. 무슨 엄청 많다. 응. <웃음> 소 잡은 데서, 소 직접 잡은 데서 사와서, 이렇게 싸. 이렇게 해가지고, 응. 또 핏물을 또 빼야돼. 아, 또 빼? 응, 삶아야지. 삶으면, 아, 꼭... 삶아서, 응, 초벌. 초벌, 초벌 삶아 버려야지. 그래야지 국물이 뽀얘. 초벌 끓여서 버리고, 그렇그랬어 응, 근데, 피물을 쏙 뺐더니 그렇게 물이 까나진않네요이피리막이제우물 올라온 거야. 그리면돼이리거지저분면한거예요 국물은 국면을하면그어면그만 내가 러면그이많그 빠졌는데 면 그러면, 땅땅했던 게 이제... 그 이게 이.. 을불 끓이면은 저리 빠뜨라고.. 국물이 그래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나중에 끓이면 뽀얘지 않잖아. 음. 음. 남아있잖아. 코리 음. 속에 기름 때문에 약 빠진 게... 에? 빠진 게 음. 아, 기름이 싹다 빠진 거네 자 저건 저건 아예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 없어진 것도, 거, 남아있잖아. 남아있고, 음. 이거 남아 있잖아. 이것도 남아 있고요. 이게 거기서 빠진 거예요. 아 이거. 딸내미 살리겠다고 바쁘네. <웃음> 야 엄마 좋다는 게 뭐야? 보관 알카리수 하게? 음, 응, 알카리수로 알카리 알칼리스 하면 이게 더자 운을 한다. 내가 이거 알카리수 받으는 거야. 이것만, 이것만 들고 가. 무거우니까, 물또 어? 어. 따로 받아서 갖고 가자, 응? 그냥 갖고 가. 너무 많이 들면못 들고 가. 어, 오케이. 응. 어, 야, 어제 이제, 이거 어제 고쳐가지고 정말 어. 좋다. 또 조절하면 돼? 응, 조절해. 아, 이걸, 사고를 골려고 이걸 어저께 버러를 고쳤어요. 물좀더 붓고, 알카리수. 이 정도 부자, 이 물. 응. 이것또 얼개수입을 좀 넣어야 돼. 얼개수입 좀. 말하니까, 좀몇개 넣어야지. 누린내, 누린내, 제거 올개수비하고 정종. 됐나? 응, 불, 불 이정도면 되겠어? 불, 이 빨간불 안 올라오잖아. 이. 응. 파란불이잖아. 아, 됐어, 됐어. 진짜 좋다. 끓으면, 내가 끓으면 조금 불을 줄여야지. 응. 지금 너무 세. 응. 지금 너무 세. 이쪽으로만 불이 나오냐? 응. 야,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쓸지 몰라가지고. 아, 뜨거워, 뜨거 아, 뽀얗다. 도가니는 찔러 봐가지고, 이렇게 도가니는 빼내야 돼. 맛있다. 응? 도가니 맛있겠어. 도가니 맛있겠지? 응. 이게 이제 너무, 너무 구면 흐물흐물하니까, 이거 빼내야 돼. 더 계속 구우면 쫀득거리 맛이 없어. 아, 아 매워. 어디 갔잖아, 어디 갔어? 응? 어디 갔어? 응? 거기 있네. 물을 여기다가 좀한번더 붓고, 더 끓여야지. 끓여야지. 아까만큼 쫄면, 그만해야 돼. 이게, 한우라 이렇게 뽀얀 거야. 유구는 이렇게 뽀얘, 뽀얘게 우르나질 않아. 이거는 너무 계속 끓이면, 너무 흐물흐물하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이제, 딱 꺼내가지고 식으면 썰어야지. 그러면 쫀딱쫀딱해요. 다 식었어. 다 식었어요, 도가니가. 이게 도가니가 털살 아이면 음. 씹어지지도 않아요, 이 심줄이. 쫀딱쫀딱 이 심줄이 쫀딱쫀딱하지 음. 조금 더 삶아진 것 같아. 조금 더 삶아졌으면 좋았을텐데 아 어디서 도가니 먹는데 이게 덜 물러가지고 세상 씹어지지도 않아 요거 이제 그 이제 사고 국물을 끓일 때 내가 먹을 만큼만 넣어서 딱 끓여서 바로 먹어야 돼 계속 끓이면 물렁물렁 해져버리니까 그렇죠. 저... 그끄 와. 와. 야 봐봐. 응. 얼마나 진하냐. 오, 이제 그만 끓이자 이거는. 첫 불은 이정도로 끓이고 이제 빼따이 골라서 또 끓여야지 두 불. 불 끈다. 응. 좀 식으면 빼따기 골라야겠어. 야 엄청 진하네. 이렇게 진하냐. 세상에. 와, 음, 진짜. 너무 맛있겠다. 우유가 됐네. 우유다 완전 우유. 응. 뽀얀 우유. 오. 식혀 이제? 응 식혀야돼 이제 좀 식었으니까 뼈를 골라내야지 자 이게 봐봐 응? 이, 우, 이게 막 이게 어렁어렁한 게 있잖아 이런 거이 응. 이런 게다 뼛속에서 나온 거야 그지응 나중에 이제 기름 싹 걷어내야지 거기에 쏟아? 응 여기다 쏟아 여기다 쏟아 이따 쏟아내. 많이 뜨겁나? 자, 아 뜨거 하얀 장갑 와 뜨겁네 야 하얀 장갑 어다었네 하얀 장가 가만히 아, 진짜 제탕 야, 불 너무 이쁘네. 응 음, 어째 이쁘냐? 이렇게어떡하 밤새 끓여? 응, 어, 이제 불좀좀 좀 세게 해서 가끓여버려두 어. 번째 한개더 뿌여. 다 데리는 얼마나 뿌여야지 몰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돼. 아, 우쳐 자 두불 공거 두불 갔는데 이렇게 뿌여 이것도 이것도 고소해요 응. 합쳐 먼저 공고 다고 안에 거는 굳었어요 우뭇덩어리같이 굳었어 응. 안에는 <웃음> 이 기름을 한번 합쳐갖고 기름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 뜨거운 거 들어가면 다 풀어져 버린다 세번 입을 마지막에 이제 한 번만 더구고안 구울, 구울 거야. 알칼리수 2단입니다. 이게 또 알칼리수로. 이제 이 물을 바짝 졸여야 돼 이거는 세 번째는 진하게. 세번 끓였는데도 고소해. 어. 음. 이거 많이 많이 졸았어. 이거 추울 때 여기다 소금 조금 타가지고 어, 뚫뚤 마시면 몸이 차 틀리지. 음. 우유 같으지. 어. 음. 그만 끓이자 이거. 이거. 뼈를 많이 그때 많이 끓이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도 쏙쏙 들어가대 돼. 어, 뼈가, 끓이, 뼈가. 너무 끓이면 그래. 어. 어. 근데 세번 끓이면 거의 어 영양간 다 빠지는 거야. 근데 이거 아까우면 은한번더 끓여가지고 이제 그 국물로 미역국도 끓이고 우거지국도 끓이고 그러면 맛있어 이제 요거는 이제 합치고 나중에 네, 네 번은 이제 끓여 먹어야지 끈다 불꺼 꺼? 응 이제 이거 이거 세 번째인데 하, 같이 합쳐가지고 합쳐야 되니까 큰 데다가 합쳐야지 아다 들어가나 거기에? 응오 음. 이거를 음 이대로 밖에다 한 겨울 같은면 이대로 밖에다 내놓으면은 이 기름이 딱땡땡하게 굳으는데 여기서 날씨가 덜 추니까 안 굳더라고 그래서 통에다 담아갖고 김치 냉장고 도 넣어놔야 되겠어 따라 보고 있냐? <웃음> <웃음> 일하고 고생을 한다 <웃음> 아유 우리 딸이 알란가 몰라 이거 여기다 떡국 끓여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지 이거는 아까워서 한번 더더 끓여가지고 이제 매운국도 끓이고 된장국도 끓이고 그러려고 이게 기름덩어리야 기름덩어리 기름 이렇게 많이 나왔어 대상이 도가니 이렇게 국물찌랑 이게 이게 진짜 도가니 이렇게 이게 뼈속에서 나온 거 이런 것도 어릉어릉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있어야 돼 이런 맞이야 도가니 이거 썰어놓은 거 이게 끓을 때 넣어야 돼 오랜만에 기름은, 기름은 어차피 계속있어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응? 운동해야돼 팔을 <웃음> 좀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 소금은 적당히 넣어 만나. 너무, 너무 많 조금만 넣지 이게 집에서 하는 아주 진한 어? 사골 도가니탕인데요 엄청 고소하니 맛있어요 아주 진국이네요 이래서 도가니탕 항뚝배기를 끓였습니다